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결전구입니다. 이 영상이 올라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돌아왔습니다. 솔직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는 게 유튜브다 보니 금방 사람들에게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도 언제 오는지 계산까지 하시면서 저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.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. 많은 걱정 속에서도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해준 힘이 되었달까요? 이제 이 영상을 기점으로 다시 활동을 할 예정인데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이 영상을 시작으로 새롭게 시청하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. 100개월 전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!